네 오늘 말씀은 자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사사면서 제사장이며 선지자 역할, 삼중직을 겸했던 사무엘에 대한 오늘 말씀을 어,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은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무척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이었고 기대치가 못 봐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 우울, 우울질이면서 점액질을 갖고 있는 어, 완벽규자형이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이그 뇌위지파인데, 이, 이, 그, 원래 뇌위지파에 보면, 자, 출레국계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고아 아들이 아브라함 이사,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아리오, 고아세아 나이는 130세, 아니, 130세였으며, 라고 나오는데, 이, 그,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였,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그, 야곱의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아론의 자녀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잠깐만요. 사람들 좀 잘못됐습니다. 자, 고아세 그 자손은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왜이이저이 사무엘은 왜이 네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 밑에서 나와 있는지 그걸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쭉나와있어 보면 고아세 아들은 아브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아론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아, 그, 무라리, 그아세 여동생, 요게벳과 아브람과 사이에서 나타난 게그 아들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액저, 수레고기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라고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근데 왜 사무엘이 이쪽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때 뭐냐면 이 그아조선을 갖다가 또 어떻게 보면 고아시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여기 보면요 고아으로 보고요 이스하를 뭐라고 하냐면 안미나답으로도 표현하는 거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아삽은 에비아삽으로 표현되는 거고가 있습니다. 자. 습니다자 어, 여기서 보면 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어, 역대상에서 보면은 그 다른 얘기가 납니다. 역대상에서 보면 그가 안민나다 여기서 보면 우측에서 보면 다스바냐 아사라 요엘 엘가나 이맛에 그 다음에 마핫 그 다음에 엘가나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 나오는 것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음,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 출애국기에서 보면 6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네위, 고앗, 이스라엘, 고라, 아비아삽, 아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 출의국께서는요. 근데, 역대상에서 62절에서 28절은 그압, 아비나답, 고랍, 아비아살, 아비아삽, 아비아실 다핫, 우리엘, 우시아, 사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대상 또 34절, 38절에서는 또 다시 또 다르게 나옵니다. 레위, 그압 이스할, 고라, 에비아삽, 아실 다핫, 스파냐, 아샤라, 요엘. 그러니까 이 빨간색 친구가 보면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똑같이 나오지만 역대상에서는 아비나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15번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 똑같고, 아, 아마, 아마, 이마, 아마세, 이하못, 아하못 나오고 다 똑같은데, 어, 여기 15번에 보면 소배, 숲, 숲, 소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숲과 소배가 또 같이 쓰이지 않았냐이렇게 보고 있고요. 16번에 보면 나하, 도와 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3회 1장 1절에 보면 도우로 나오고요. 17절에 보면 엘리압, 엘리엘, 엘후라고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어떤 건가 아마 똑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제사장 계보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자녀와 사녀의 밑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출애굽기 어, 29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론의 자선에서만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사에서 나온 것이 사덕과 아, 아이마, 아, 아이마하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밑으로 해서 쭉 나오는, 나오는 것이 홈뉴와 비누아스이하도그 다음에 아이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그 역대상에서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오 쭉쭉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하스라고 나옵니다. 아이마하스가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 다윗의 그 제사장 쪽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다아히야는 아, 이가보스 형제 아이두비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의 엘리 증손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가보스는 누구냐면 비누아스의 아내가 그 죽은 걸 알고서 아기 낳다가 죽죠. 그러게 난 아이가 이가보스인데 그의 형제 아, 아이두비 아들이 이자 아히야라고 얘기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과연 뭘까? 사무엘은 왜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저게 나왔을까? 사무엘 1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죠. 주여, 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어 서원교들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사무엘 2장 34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한 날의 죽으리라 왜냐하면 죄를 젓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생각하면서 뭐냐면 사무엘을 다가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의 행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 아론의 자손이 아닌 입장에서 하나님이 별도로 누구예요 어, 사무엘을 갖다 별도로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러면,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있습니다 3회에서 8장 1 7절를 보면, 아이도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리 아들 아비멜렉은 아비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의 석기관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게 다위 시대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자, 아이돌과 아이도비, 아이도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리 아들 아히멜렉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이멜렉 이게 뭐냐면, 엘르하살의 조선, 저, 그, 자, 자녀들이고, 이다 말에 자녀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나오죠. 자, 역대상 24장 6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이멜렉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 시대는 제사장이 두 명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라사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단 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위에 보면 엘라사 집에서 한 집을 뽑았고 이단 말의 집에서 한 집을 뽑아갖고 제사장이 두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개 상에서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뭐요그 학기세 아들, 그 아들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결탁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다말에 아비아달이 모이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1기상 2장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여기서 보면, 아비아들 내어조차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 대신하게 한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부터 그 반역을 꾀함으로 인해서 이다말의 제사장 직전은 영원히 없어지고 엘라살의 모든 것이 결국 그 흐름이 한 집으로 몰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은 다윗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다윗을 예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특공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공대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정기군이 아닌 특별, 특별군을 특별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사님도 있지만 별도로 특별하게 만드신 목사님들도 있다라고 저는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핏박과 서름 속에서 자녀의 교육에 성공한 한나 왜 자녀의 교육에 성공했을까 이것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과연 우리가 어버이로서 자녀들한테 본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녀의 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한번 그 기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레위사람이 처벌뒀다삼회상1장1절 일절, 이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됐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 나마다 소비, 소비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나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는데 아까도 보셨듯이 뭐예요? 엘가나 사람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그 역대상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54, 54절 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이 마을 아래에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 영토를 삼았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66절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핫 그핫 자손이 그핫 자손 구하자손이 에브람 산지에 살았다는 것을 여기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레유기 21장 4절 7절에 보면, 아, 대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게 속되게 하지 말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대사장, 저희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명을 적은 게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와와 호 하나님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있는데, 한나와, 한나와 부인나가 있는데, 이첩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우리가 그 상담에서 배우면 이 점선으로, 동고인,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3회 1장 2절에 보면 부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한나가 울분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이게 뭐냐면, 자, 3회생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 여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니 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격분하게 하다는 게 뭘까요? 자, 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돼요? 무자에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가나 그렇지만 뭐예요? 분인 나와는 무자에게안 좋은 관계가 있다는 거 표시를 우리가 이게, 이게, 그런 이런 사선열 계속해서 표시를 하는데 엘가나와 분, 한나와 분인 나는 안 좋은 상태, 결국 아주 적대적인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엘가나는 뭐예요? 애증인 관계라는 얘기예요. 서로 좋은 관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뭐냐면 분인나 때문에 엘가나가 섭섭하고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온게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함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한테 분깃의 두 배를 한나한테 줬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 점선이 두 개에서 관계는 좋았다. 하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팔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 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게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원망을 한나에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상, 한나는 우울증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우울증 상태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나타나 나, 나타나, 나, 때, 아, 많이, 기, 때문이다고 하는지라, 라고, 하는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LA 제사장한테 너술 취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대답했던 내용, 이이 16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나는 무작위 어떤 상태예요? 어, 엄청난 그, 그, 스트레스 상태와,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와 우울증 상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질적으로 한번 보면, 분인은 어떤 사람일까? 분인 나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까지도 난처하게 만든다. 분인 나는 뭐예요? 자기가 첩이면서도 불구하고 본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말, 말을 막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매우 경쟁적이고 힘있었고, 적이나 분노를 품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이 케이스가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이스마엘과, 그죠? 이스마엘이 된 땅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는 뭐라고요? 그 아브라한테 뭐래? 저 사람 쫓아내. 나고할 정도로 강한 얘기했었지만 어떻게요? 해 한나는 그렇게 할 정도의 사람은 못됐단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분인 나는 자기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할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상냥하고 태평탄 성냥을 갖고 있었고요.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던 사람이었고, 사교적이면 삶의 안이하게 여긴 경향이 있었다. 항상 무슨 얘기예요? 아, 이리도 좋고, 저리도 좋고, 분인 나도 좋고, 한 나도 좋고. 그러니까 뭐요? 예 탕평채가 써갖고, 분인 나한테는 분기 주고, 한 나한테 두배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갈등을 싫어하면서 했던 사람이 벌금 누구예요? 이 엘가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항상 뭐예요? 항상 그 갈등을 싫어하고, 사람을 갖다가 서로 친화적으로 했던 사람. 우유부단하고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한나가 아들을 갖게 되죠. 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하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을 두니까 한나는 뭐요? 예이 관계가 뭐냐면 세, 세 가지 설로 썼습니다. 엄청나게 어, 사무엘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사무엘 2장 21절에 보면. 여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이주시라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와 앞에서 자라는 자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나가 힘을 갖게 되죠. 힘을 갖게 된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떤 사람인가? 타인을 안타르게 만들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삭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가서, 성서에 가서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죠. 타인의 지나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부인나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엘가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사귀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삭혔기 때문에 우울증과 분노가 쌓였고 화병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요 온유하지만은 화를 내거나 적대감을 품지 않고 상대편에 표현하지 않는 그런 특징의 전맥 우울증의 사람이었니 한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엘가나와 엘가나와 한나에 보면 관계가 애정의 관계라고 보시고 있고요. 부인 나랑 그엘가나하고도 원망스럽고 힘들었던 사람 왜요? 우유부단하고 자기한테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도 한날더 신경 쓰인 것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을 갖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분이나있다는 얘기죠 타인을 난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새겼던 사람 그 다음에 엘가나는 뭐예요? 우유부단에서 어떤 모든 결단을 내려주지 못하고 서로가 좋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뭘까요? 사무엘은 어, 이 사람은 우액, 우울 점액질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분석적이기 때문에 매사 부정적이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겪은 경우는 뭐예요? 엮이는 과정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왜 엄마와 아버지가 싸웠고, 또 첩이 엄마를 구박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배달른 형제들이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했던 상태.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왔던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자식만이 될수 있었던 제사장 엘리. 왜 자녀교육에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으면 행실이 나쁜 엘리 아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의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저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다. 홈리와비누하스라고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기무, 기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삶아서 내가 구워 먹을 테니까 날옷을 줘. 나는 시골에서 어떤 그법제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지 마음대로 했던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뭐예요?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먹지를 뺏으리라 했다는 얘기죠. 그니까 자기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뺏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여우와를 알지 못하고 여우와를 갖다 우습게 알아갖고 어떻게 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게 내로남불이죠.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뭐냐면 도전적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까지도 난처하게 만들고 매우 경쟁적이고 힘이 있고 적이나 분노를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분노와 북을 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말안 듣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들들은 온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참함으을 듣고 자, 회막문에서 수종되는사람 갖다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느라 자,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한테 꾸짖고 예우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듣지 말았습니다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자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위해서 어버이에게 효도하지 않고, 어버이에게 뭐예요? 어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 그러면 엘리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용하고 태평하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능하면 어려움이나 갈등을 피하려는 사람, 자녀가 잘못돼서 호되게 꾸짖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말을 안듣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다. 냉정하고 과목하고 소심해 타인의 삶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힘들었고 피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을 화해시키거나 조정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면 뭐예요? 엘리 집에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참했음을 듣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됐다 그래서 결국엔 엘리즈 사장이 죽게 되죠 자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포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하겠다고 여기다 엘리 제사장 집에다가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축복이 사무엘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 가게들을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점액 우울질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가 우유부단해서 누구를 갖다 어떤 갈등관계를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혼미와 비누와스는 담집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뭐요? 뭐예요? 매우 경쟁적이고 힘이 있고 도전적이고 자기 멋대로라던 내로남불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엘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 결국은 저는 그 문제를 어디서 보면 어렸을 적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고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한테 어떤 애착관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그 사무엘은 왜 성실하게 하나님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사무엘이 절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숫소세 마리와 밀걸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 아이가 어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젖을 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무슨 얘기냐면 그 애착 관계는 무작하게 중요시 여기입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 관계. 자,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을, 경험을 한 아이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할 뿐더러 적대적이고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누가 얘기했냐면 보울비라는 연구의 분석학자가 보울비가 그런 걸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7개월부터 형성되며 한 3년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어, 젖을 뗀 후라고 그랬으니까 애착관계가 다 이루어졌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부, 브로브의 애착이론을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보로브가 프라디의 영을 받은 심리학자에서 진화란 대상공 이론 및 책의 이론을 통합하여 애착이론을 구축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겁니다. 영화가 어렸을 적에 어, 특정 인물의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그 사람과 있을 때 기쁜 걸 느끼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 존재를 인하여 위안을 받으며 자신감이나 호기심, 타인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동기가 되면 자신만만해지고 좌절의 우대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뭐예요? 사람들 상태, 주변 세계에서부터 신뢰감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신뢰 형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렇게 애착관계가 잘안 되있기 상태에서 엘리 제사장이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 애착관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규, 법규를 좀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왜 그러냐. 엄마의 관계가 엄마의 애착관계가 잘 됐음으로 인해서 엄마의 관계 이름으로 해서 사무엘은 똑같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그, 라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이 뭐냐면 결정적 시기에 노출되어 말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발달도 결정적 시기에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애착이론인데 이 애착이론으로 인해서 결국은 험유와 어, 비누와서는 실패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사무엘은 왜 실패했을까? 사무엘 아들들은 뭐예요? 요엘과 아이비 같은 경우 왜 문제가 생겼을까? 자, 자기는, 자기는 어, 어머니와의 어 애착관이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뜻대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할수 있었지만 자, 사무엘을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장자 이름은 요엘요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부에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 굽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국계의 범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계는 게 나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런 법치를 보면 그 재판관들 판사나 검사를 보면 그 재판들이 어떻게 보면 굽지 않다고 똑바로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사람 또한 결국은 어떻게 살해는지 신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좀 그, 우리, 그, 우리, 이 사법부에서 아마 이이 이 말씀을 좀이 출애굽기 23장 8절이나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듭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가게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가게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왜 사무엘이 요엘과 그 아비아가 왜잘못했을까왜 자기는 자기는 애착 관계 가잘 돼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 했지만 불구하고 요엘과 아비아는 왜 그랬을까? 결국은 저는 뭐냐면 그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결국은 뭐예요? 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자녀들갖 갖다가 양육을 갖다 그렇게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아이들은 삐뚤어는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라 보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자기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지금 목회자 자녀들이 탈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 단위 탈선이 많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탈선은 다른 것 없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두의 개인의 몫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아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있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 말미암아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어요 부모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자녀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그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무엘도 바빠, 사무엘이 엄청 바빴기 때문에, 왜요? 선지자, 사사,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뭐였냐면, 사무엘이 저설된 후난 다음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엘리젤 사장 밑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자체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잘못된 자녀들을 낳게 됐다는 얘기죠. 요엘과 아비아와의 잘못된 자녀들이 되었다는 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회자의 입장은 뭘까요? 성도들의 관계만 좋아해야만 될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목사, 가, 가정, 자녀의 탈선과 방황은 목사의 이중적인 삶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하는 사역은 자기 만족과 탐욕에 기인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가정을, 자기 가정도 소홀하지,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인 한 단위를 갖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할수 없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건 얘기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 탐욕과 위선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만약 공동체에서 아버지가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독재를 역할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요 엮이는 가정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보면 몸에 문신까지 하는 사람도 봤고요 조폭이 된 사람도 봤고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를 아예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자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가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위선과 탐욕에 기인된다는 것을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 어버이날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사상도 왜곡될 수 있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강남 자파하면서 보였던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장작구 루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 에밀이라는 데서 자기는 고아원에다가 다 다섯 명들 다고아원에 버려버린 상태에서도 에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에밀입니다. 그러면 아, 저, 이 장작구 루소인데 이 사람의 가정 가계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이작 루소는 어, 시계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작 루소는 시계공이었고요. 수전 버나드라는 그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장작 루소는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는 못하고 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작 루소는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상태에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너 때문에 엄마가, 나의 아내가 죽었다고 그래갖고 장작구로서에도 원망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이 가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숙부한테 양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외숙부가, 외숙부한테 맡겨졌는데, 외숙부가 어떻게 되냐면 외숙부가 맡기다가, 또 목사, 그 목사님한테 넘겼어요. 넘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사가 루서를 오해를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작구 루서는 아주 왜곡된 사람에 의사 대해서 무하에 왜곡된 사,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생각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게, 모든 것이 왜곡된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없이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사상 자체도 잘못될 수 있다고 라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장폴사르트를 보면 뭐라고 읽니까장폴사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은 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 노벨문학상도 뭐예요? 너무 정치적 편향이 있어서 뭐예요? 난못 받겠다 평화상도 못 받겠다 그리된 사람 문학상도 못 받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시몬드 보부아르라는 여자와 평생을 계약 결혼을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 보부하러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가정적으로 참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엮이는불행했던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샤를, 그, 이, 그 샤르트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뭐냐면, 아버지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열병으로 사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열살 때까지 어떻게 해요? 샤를, 슈바이처, 그 외가에다가, 열살 때까지 외가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의 무작위 엄혹한 사람, 엄격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부 다 왜곡된 거죠. 그러다 보 그러는데 뭐냐면, 거기에 뭐냐면, 그 슈바이처 박사 있죠. 슈바이처 박사가 외숙부입니다. 외숙조, 외숙 그, 자기 아내의, 아그 아내의 사, 사촌이죠. 사촌, 그 그러니까 오촌이죠. 오촌, 오천. 그러니까 사촌. 그, 뭐러니 그, 그러니까 사춘이요 사춘. 그니까, 오춘, 사 이제 그러니까 오춘이 되는 거죠, 오춘. 그니까, 러 사르트라고는 오춘이고, 엄마하고는 뭐예요 그, 사춘이 되죠. 슈바이처 박사와 안 마리가 사춘입니다. 그 상태,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 좀, 자기 나름대로 좀 위축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존감이 사고, 그 다음에 위축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상태에서 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가, 이안 마리도 결국은 조세포 망시한 사람하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되죠. 재혼하게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몬드 보부아르 하고 상태하고, 너하고는 정식 결혼하지 않고, 계약 결혼해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몬드 보부아르도 뭐냐면, 그,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모즈, 매즈프랑스 어, 은행장, 은장, 은행장이었는데 파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난하고 가난하게, 무하게 그 힘든 상태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하고 싸일, 맨날 같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랐던 것이 뭐냐면, 어, 시몬드 보부아랍니다. 그래서 딸보다 항상 뭐냐면, 그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보바르 보부아르, 어, 조르주드 보부아르는 아버지는 뭐냐면, 딸보다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옷도, 아들 옷을 입히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2의 성. 어떻게 요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돼갖고, 그렇게 성이 왜곡된 상태를 갖고 있어서 제2의 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2의 성을 쓰면서 뭐예요? 외간, 결, 계약 결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관 남자와 어, 그 관계를 맺고, 연하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결국은 어 보부하랍니다. 그 결국은 뭐냐?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가 어떻게 위로하고 서로가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뭐예요? 계약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부모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면서 그 말씀을 딱 정리하면 다른 건 없습니다 그의 행실대로 모여 보응하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 구자령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파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리 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낫지 아니하늘 품과 같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린 선자가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 뜻대로 되지 않은 애들 자기가 사랑을 주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은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됩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한 행실대로 우리가 다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